보통의 이티제라면 장난전화는커녕 안부전화도 생략하는 타입입니다. 가급적 전화하는 용건이 있어야 통화를 시도하는 실용적인 유형입니다. 그런 이티제 뚝딱이 로봇이 장난전화를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마침 친한 상대방이 생각났을 때 이티제도 가끔 스케줄이 붕 떠버리면 남는 시간에 소소한 일탈을 합니다. 그중 하나가 전화 잘 받아주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기입니다. 하지만 이는 스케줄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전화를 하다가 필받으면 즉석 만남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둘째, 짝사랑 중인 친한 친구에게 생소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,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혼자 짝사랑에 빠졌을 때 이티제는 괜히 고백했다가 차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까봐 고민합니다.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생소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. 이티제의 장난전화에 논란. 상대방은 이티제가 마음에 든다면 귀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. <목소리>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 a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ide Hashi Mayan Secret Ye Young Sang Bon In Dung Fan <foreign> Ye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 It Sub n a d a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 b d Haju Se Yor